제 어머니가 종묘했습니다. 생활력이 저보다 더 강해요. 사모님이 뭘 보고 결혼한 겁니까? 사기 당했죠. <웃음> 어 어릴 때 네. 고생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네. 언제부터 좀좀 삶이 좀 피었어요? 내가 생각해 몇살 때부터 핀것 같으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죠. 어. 그럼 결혼할 때도 막 어, 굉장히 어려울 때 결혼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지금 사모님이 뭘 보고 결혼한 겁니까? <웃음> <웃음> 그... 성실성? 사기당했죠 뭐. <웃음> 사기결혼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기결혼했어요? 사모님하고. 그 이제 처갓집이 가 네, 홍성인데요. 예예. 예. 그래도 그 이제 집사람이 음. 어참 이제 이 다음엔 제 어머니가 종매했습니다 어머님이? 네. 어머님 소개로 만났구나. 네, 그래가지고 오. 어머니가 어, 우리집이 시집오면 음. 집사서 내보내주겠다. 그런데 거짓말이야. 안 안내 보냈어요. 데리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싸기 <웃음> <사기> 결혼이네. <웃음> 네. 나중에 이제 내 보내셨고. 아 나중에는. 네. 음. 근데 이제 집 사람이 네. 생활력이 저보다 더 강해요. 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집 사람이 사실은 이제 연안 부두에서 음. 그큰 양은 나라에다가 음. 새우젓을 떼어가지고 서울에 갔다 팔러 다녔습니다. 머리 이고. 아, 연안부대에서 사서. 네. 그걸 이고. 네. 버스를 타고. 네. 서울에 가서. 네, 팔아가고. 네, 네, 네. <웃음> 그래가지고. 정말 피나는 고생을 했어요, 집사람도.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뭐, 그렇지 않으면은. 가을에 이제 새우젓을 많이 팔아다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 평상시에 또요. 도라지를 까요. 음. 그 도라지를 까서 애들, 어,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 교육비도 되고 그랬습니다. <웃음> 근데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이렇게 고생 시키고 저는 직장 생활 했습니다. 아 직장 생활. 네. 근데 그 급여가 그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아니죠. 어. 그 지, 급여는 그 제가 이 중장비 운전했어요. 네. 어 괜찮았을 텐데. 네. 수입이 좋았는데 어. 제가 월세부터 살았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빨리 해서 전세 얻으려고. 아. 안 쓰느라고. 네네. 계속 저축하느라고. 네. 그 중장비 하시다가 언제금 요식업으로. 중장비에다가 음. 어, imf 퇴직을 나서부터 요. 오히려 네. imf 때 식당규모 다 망했는데 네. 아 퇴직을 했구나 중장비 회사가 망했구나. 아니죠. 제가 그건 아니고요. 어. 그때 당시에 못 배워 가지고 예. 이제 첫째는 학벌이 모자라고 두째는 음. 명태를 학교에서 저 회사에서 음. 명태를 하라고 그래요. 아. 왜? 너 다른 하, 하트 업체 하나 줄 테니까 하청 업체 하나 줄 테니까 음. 그거 맡아서 해라 음.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요? 회사 하나 준다는데도 네. 저는 그처가집이가점다 들고 장갑 공장들하고 소모품 공장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집에서 그걸 했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봉고 차를다가 퇴근하고 와서 나, 또 납품했어요 아 장갑 공장을 하면서 또 퇴근 후에는 요즘 많은 N 잡런에 네, 네. 투잡 쓰리잡을 했죠. 투잡 쓰리잡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오직 전략이죠, 뭐 그냥 음. 그래서 했어요. 어, 회사를 차려준데도 안한 이유가 아 이거는 해봐야 큰 비전이 없다. 네네네. 큰 돈이 안 된다 네네네. 생각을 하고 바로 요식업으로 오신 네네. 거예요. I 매분데 아니죠. 그래고 나서 바로 음. 제가 이제 희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네. 그냥 이 기존에 있던 걸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잘안 되길래 아흥 찐빵 공장을 했어요. 오. 그 시흥에다가 경기도 시흥에다가 해다가 그때 뜬금없이 찐빵 공장을 그때 찐빵이 유행이었죠. 유행이니까 네. 하다가또 아, 그리고 또 아이 찐빵이 이게 아주 안 되겠어요 사업이. 음.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혼자 음. 음. 가서 좀 고생에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아. 돈벌러 네네. 네.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네네. 돈 벌러 갔는데 돈도 못 벌고. 네. 그리고 막집수도또뭐 미국 가서 미국 여자하고 산다고 막 그냥 날려만 <웃음> 치고. 안 오니까. 내려. 네네. 그리고 <웃음> 안이 집사람이 <웃음> 예. 여기하고 이변화가 집에 치요 여기 밤이면 그게 낮인데. 낮이니까 그냥 낮에 전행하고. 밤에 전행에 잠도 못받고막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의심하고. 네. 아, 왜 짜증을 내. 그래서 음. 왔습니다. 이렇게 음. 와가지고. 제가 그서 요식을 요 음식점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 요식업 음식점을 한게 아니라 안흥 찐빵 정도만 하다가 네. 그리고 아 돈을 벌어야겠다 네. 미국 달러화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가셨는데 그게 IMF 때 네. 어, 가셨는데 돈을 못 벌고 네. 고생하고 하는 하지만 거기서 보고 기 있어서. 네. 아, 요시업에서또뭐 허드린 일도 하시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 그걸 한국에 전복을 시킨 거네요. 네네네. 아메리칸 스타일을. 네네네. 뭐 했나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요시업이 본격적으로 성공의 길이 들어서기 시작하시는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주안역에서 음. 네. 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음. 그 슈바빈 가르텐 이라고 핸델이라는 네. 상호를 해가지고 소세지하고 생맥주에 팔기 시작 했습니다. 오. 그랬더니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서. 오, 소세지 앤 생맥주. 네. 독일식 소세지. 네. 독일식 정통 소세지. 정통이 <웃음> 꼭대부터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어떤 인기 끌어가지고. 예. 네. 정말 옛날에 카드 많이 없으니까. 음. 집에서, 집이 가면 돈 시기가 팔이 아파. 매출이. 아팠어요. 그 어느 정도인데. 그 당시면은 그러면 1990년대 후반 아니면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이요. 초반. 초반. 네. 네. 그때 어느 정도 벌었습니까? 몇 평입니까 그 26평입니다 26평 큰 가게는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어느 정도 벌었습니까 월한 1억부터 1억 2천여요 그때 당시에 와 대부분 네. 현금 장사 네 세금도 이거 별로 없었죠 <웃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고생 인게 뭐냐 예예. 미성년자들 자꾸 들어 가지고 아 애들이 자꾸 들어. 속이고 들어와가네 그리고 신분증 검사 를 했는데 음. 나중에 따로 하나 오는 게그 시. 미성년자예요. 아, 아. 나중에 느즈맛게 쓱 네, 어, 들어오는. 네. 네. 아. 그래 가지고 몇번 걸렸어요. 그래서 네. 벌금 많이 물고. 영업정지도 막 다. 네네. 시원했겠네. 그래서 아, 이것도 이제 그만두자. 그래 가지고 그만두고 음.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몰로요 음. 그,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불닭을 했습니다. 불닭 그랬습니다. 음. 불닭. 불닭 그래 가지고. 되게 근데 유행을 빨리 타시네요. 네. 독일식 소시지가 별로 없었을 때 그걸 네, 하셨고. 예, 예, 예. 불닭도 지금의 불닭이지 옛날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벌써 네. 20여 년 전에 네. 불닭 을. 네. 와. 그리고서 이게 바로 세태기가 오면 은 네. 빨리 정리해버려요 저는. 네. 성장기 에서 쇠퇴기를 가면 빨리 다른 걸 업종 변경해버려요 저는. 예. 네. 유행을 금방금방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뭐가 유행입니까? 2023년 <웃음> 유행 제가 그러니까 트렌드 요식 트렌드 2023 제가 뭐 뭐라고 말씀 못하지만 아, 그래도 감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도 음. 아, 저는 뭐 여러 가지 좀 음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안전권이라는 것도 두부 요리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음뭐 고기 건강식이고 네. 고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고령화되면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했는데 육식이나 이런 거또 비건이 또좀 대세니까 그 네. 두부는 또순 식물성 네, 네. 단백질이니까 어린이 어른 다 좋아하니까요. 음, 네. 지금 하시는 이제 두부집이 네. 3대째 네. 손두부. 손두부. 네, 네, 네. 보니까 요거는 대표 프랜차이즈고 네. 직접 사장님이고 네, 네. 몇 호점까지 나가 있나요? 지금 4, 호점 나가 있습니다. 4, 5점. 네, 네. 음, 대단하십니다.